다른 자세인데, 자 악기를 악기목을 잡고서 왼쪽 어깨 널려주세요 네, 벌리고 다리는 살짝 벌려주고요. 자 어깨 넓은만큼 벌리죠. 자 고개는 저양좌. 네, 악기 머리가 잘보이죠자 여기에서 살짝 모델 리고갈게요 고개는 살짝 턱, 옆턱으로.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왼손은 손목을 잠깐 빼주세요. 여기 잡을게요. 옳지. 손목을 이렇게 쫙 쥐지 않고 펴서 엄지도 힘 빼고 옳지. 네. 좋습니다. 이 자세 자. 이게 악기 머리, 악기 목, 악기 앞 악기 몸통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가락 악기를 좀 내려주고 자, 주세요. 활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잡는 걸, 자 아까처럼 주먹을 줬다가 폈다가 힘 달달달 털고, 자 주먹을 칩니다. 주먹을 치면 엄지가 가운데 손가락을 향하죠. 힘 풀고, 자그 다음에 엄지가 가운데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를 누를 수 있도록 향해서 갑니다. 자, 한번더손 틀어주고 왼쪽 손에 있는 활을 활대를 위로 하고 활터를 아래로 해서 피아노 건반차를 만든 뒤에 자, 손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엄지는 세 판에다 대주고 네,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 오케이. 이거를 이 정도로 자, 본 다음에 엄지손가락 살짝 멀리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은 나란히 새끼손가락에 살짝 활대위에 사뿐히 얹어서 자 왼손을 떼고 활을 끝을 올립니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자 여기는 활끝위 여기는 활 아래 자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 잡히면 엄지를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로 넣을까요? 옳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엄지가 살이 튀어나오지 않게 좀더 집어넣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활 잡는 자세입니다. 자. 바이올린 인손 자세 보겠습니다. 이 자세에서 그대로 쭉 끝까지 가고 자. 갑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번에는 그냥 이쪽에 끝까지 와서 누르면 1번, 2번, 3번, 네, 4번. 자, 지금은 2번, 3번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펴지면 안 되고, 끝에 마디가. 그렇지. 옳지. 엄지도 아주 좋습니다. 자, 손가락을 떼고, 이제 활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활 여기에서. 지금 활 올렸을 때 아주 매우 좋은 자세인데, 자, 이거 브릿지. 지판 이게 반듯하게 하나 둘세 개로 나눌게요. 가운데에 놓고서 자 스타트 손목 손목하고 팔꿈치가 나란히 네자첫 번째 소리를 내는 현은 두 번째 A현입니다. 라네자 이렇게 할때 그래서 자 손목이 잠깐만 연결이 되고 있나? 아, 되고 있네요. 손목이 자스타트스을때 살짝 코 쪽을 향해 주시고 고기는 바로 자, 이쪽에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목, 셋, 하나, 둘, 셋, 하나, 손목,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엔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손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항상 유지할 때팔 가운데에서 팔위 긋는 거, 팔 가운데 살 아래 긋는 걸 나눠서 할게요. 팔 위. 할 때, 이거 팔 놔두고, 손목에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줍니다. 쭉 풀고, 그 다음에 접습니다. 스톱. 그 다음에 손목을 구부리면서 팔 아래 연주하겠습니다. 자, 절반만 할게요. 손목을 구부립니다. 1번만 손목을 앞다 갔다 스톱 손을 펴줍니다. 위위 탈하겠습니다. 옳지 위 탈만 할게요. 네.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목구부려주고 뭐 네. 자, 이렇게 세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 공부를 해가면서 더 세분화되게 더 디테일하게 찍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